그래서 어, 제 2018년 도시지생 한마당 대구에서 저희가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진 더 찍어줘야 됩니다. 교수님, 단장님.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 도시지생 뉴딜이 나온 다음에 어,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정작 도시지생 뉴딜이 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있어요. 도시 재능 자체가 작년부터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죠. 실상은 많은 학자분들이 고민을 했었고, 또 이제 초반에 마을 만들기나, 그, 안상호기 사장님 아까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 뭐, 어, 영국의 이제 경제기반형 도시 재능, 뭐, 아니면 공동체 일본에 중심지가 지역 다양한 것들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미 이 정책이 수립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 중간센터 활동가분들, 특히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는 에 한번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먼저 순서는 저희가 인사를 자기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시대별로 진행됐던 도시생 정책을 만든 과정에 고민과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그런 가치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사전에 사전에 질문서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또 중복되는 것들은 한 분한테 좀 이렇게 대표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맡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는 원하시는 분들은 5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이 자리에서 생맥주와 치킨과 햄버거와 어, 그 다음에 이제 닭과 술안주가 아닌 그냥 가짜 안주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은 원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어, 갈비집에 가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김탁단장님, 황영 교수님, 안성욱 박사님, 우리 그 김성 교수님 이 기존에 만나뵈지 못했던 분들하고 앉아서 식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끝장으로 가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11시에 게스트하우스 가셔가지고 내일 새벽 5시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풀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단장님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웃음> <웃음> 새벽까지 가셔도 됩니다. 네, 먼저 저는 아까 인사를 드렸던 사람이고요. 주민활동가이자 사단법인 도시행 활동가 네트워크 어, 국토부 2018 12호 서가분호랍니다. 어, <웃음> 예, 이사장 안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을 하고 있고 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앞세션에서 폭넓은 도시 재생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안정희 대표님이나 저나 폭넓은 도시재생을 하기에는 체격이 다 이렇게 폭넓은 체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웃음> 이렇게 선면 그나마 조금 야생이다만은 우리 둘다 폭넓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뵈는 분들이시거든요. 어, 시간이 없어서 못 뵈시는 분인데 귀중한 시간. 정말 내셨습니다. 어, 현재 중국대학교 명예수이자전 우리 고도생 특별위원회 도토끼위원이셨고요 황희원 교수님 박수로 맞이시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 저희가 이거 침치를 안 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개 <웃음> 간단히. 예, 그 토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정말 하는지 어떠는지 궁금할 정도였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연락 안 해준 게 전략이었네요. 어, 아마 이 그, 행사의 성격을 미리 짜진 각본이 각본 없이 그야말로 편하게 대화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미리 아무 연락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저는 충북대 도시공학과에서 어, 36년 근무를 하고 어, 이제 얼마 전에 퇴임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그 활동가였죠 주거복지활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장 하시고 최근에는 국토부장관 적적보좌관으로 근무하시는 이주원 적적보좌관님 박수로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좀 작네요 네, 네 소개받은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활동가란 이름을 정책의 의견에 넣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 사실 국주, 그 지방 지자체 공무원도 힘든데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결단을 같이 우리 이종호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랑 같이 내려주시고, 어, 중간지원센터나 활동가들과 같이 현장 의견을 계속 들어주시는 우리 김희타 단장님, 예, 네, 박수 크게 마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새벽 5 시까지 얘기를 이어가다니까 의자도 어무 드시고 그냥 그냥 오시면 됩니다, 습니다 네, 네, 다시 뵙 봤습니다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어,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일단은 저희 안상호 이사장님하고 우리 김현수 회장님 김현수 회 김현수 회 잠깐 인사만 잠깐 저희 박 예, 네, 김현수 회장님 안상욱 이사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시고요. 저희 도시의 정책에 있어서 많은 역할과 도움이 되서두 번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님은 오전에 토론의 자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국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안상욱 이사장님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시나리오를 안 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 처음에는 우리 황영 교수님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2000년도 중심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어, 도생 사업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전반적으로 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또 현장에 계시는 이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의 의견도좀 들으시고 이단계로는 어, 어, 2017년도 에, 예, 도생 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었던, 어, 참여하셨던 이주원 정책 고자단님을 통해서 도생 뉴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 도생 뉴딜에서 추구하는 4개의 목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책이나 영상이나 그냥 이런 자료가 아닌 실제 고민했던 분의 입장.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모셔가지고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60개, 68개, 97개라는 어마어마한 한정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나 광역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고민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지 현단계 고민하시면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거에 맞춰서 비판이 아닌 정말 잘되자는 저희가 도생 안하자고 온게 아니잖아요 도시행을 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교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계신 세 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셨어요. 왜냐면 아무런 정보 안 주고 지금 달랑 이고한장드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황형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먼저 예, 진행을 네. 시원했습니다. 어, 박사를 받고 어 30대 때 교수가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학생도 모르는 외국 얘기들을 되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 은 그러면은 좀비념 잡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50대가 되면은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 가르친대요 60대가 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어 네. 그 조금 전에 이렇게 앞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도시재생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앉아서 메모를 해 봤어요. 메모를 하다 보니까 매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도 이제 60대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릴 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좀 도둑한 배짱으로 앞에 앉았습니다. 원래 자기 얘기를 하지아야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경질련에서 도시계획센터를 어,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걸 만드는 멤버로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다섯 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어, 제가 이제 초대, 도시재생 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을 하나의 기부로서 만든 처음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즈음에 그 일본의 마주치거리 마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성행을 할때 가지고 어. 사실, 마트 쭈꾸리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를 알아보려고 처음 시작했던 일본 동경도 세사가야구를 이렇게 갔더니, 마트 쭈꾸리 지원, 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민과 행정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협치기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주민 참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음, 충북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제 에, 에,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제, 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기구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주민참여 지원기구의 처음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때쯤, 지금 해가지고, 어, 그,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 처음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에, 정책을 챙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여정부 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2007년도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 시범사업을 이제 참여정부 때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어, 그게 이제 평가 단장을 해서,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어, 이 소위 주민참여 지원센터, 그 당시 도시재생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주민참여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면은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를 만들었는데, 역시 그 점수 달라고 만든 곳이라서, 어, 금방 만들었던 거다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 도시재생관련정책을 처음 국가차원에서 편게 바로 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아니었는가 3년 동안 됐어요 예. 그 다음 2년까지 들어오면서 1년하고 끝나버렸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그 아마 도활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였다 생각이 들고요그 어, 다음에 그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생 지원 센터는 어떤 거냐? 그것은 이제 국토부의 도시생 R&D, R&D 차원에서 저희 어, 테스트베드 사업을 어, 경남 창원하고 어, 전북 집, 어, 전주 어, 두 군데를 하게 됐는데, 어, 그 테스트베드 사업을 어, 2011년도부터 시 3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바로 테스트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양쪽 시 모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창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아마 우리나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보고 책을 에보니까 130개에서 150개 정도 이렇게 된것 같죠. 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무튼 처음 시작이 2011년도에 도지역에서 됐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2014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전국의 13군데 선정해서 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작년 2017년도부터 그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네. 이렇게 발전되고 온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에, 속에서 나온 대로 짓거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 한번뵙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그때 있었던 거죠. 97년도. 예, 도시개혁센터 현재 있는 게 맞나요? 교수님. 경실련도시계혁센터가 97년도에 처음. 네, 예, 예, 97년도에. 하고, 내월의 도시재생위원회 예. 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마치축구리 관련돼서, 예, 진행하셨고. 그래서, 어, 또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좀, 저희가 편하게 얘기 나누는 거니까, 오, 이거 시나리오 없는 겁니다. 제, 제 눈에 이렇 얼굴이 보이시면 무조건 <웃음> 답변해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제가 강의 때한 분의 말씀을 듣고, 자 이용을 고 있습니다. 예, 네. 그그 어, 당시 현재지 우리 그 l h l h 차원에서 황영민 씨하고 그 다음 부정 선생님과 그분이 도지지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네. 그 그분한테 가리 대로들을 아시는데요. 그에 도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이제 든지 말씀하셨던 국가당의 R&D 아니 탈도 그 이전 탈도라든지 이것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은 이것을 정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가 중요하고 센터도 중요하시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학자의 연구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론이 없는 것은 정책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어, 흐흐흐, <웃음> 그 당시에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어, 강제를 지르겠는데이렇게몇 개월간 이을 준비하시고, 네늘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어저씨 사회적 저하고우에게 질문을 가져다 놓고 오신다. 박상호 습니다다님이게여기 네. 네. 네. 음, 아, 네. 음, 계속 <웃음> 수는 말이 어 네, 이만큼, 홍영 교수님께서 그, 2005년에, 예, 네,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좀 모아두겠습니다. 예, 예, 2005년에 창의자정부에서 예, 루멘 대통령께서 유럽을 예, 수상하시고서 예, 우리도 사실 유럽의 중소도시처럼,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들, 작은 집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도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 그게 어느새 흘러서, 어, 다시 주택공사에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좀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마침 제가 실용자가 도시를 하게 됐고, 어, 우연히, 황현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도대체들께서 당부하셨던 그 도시의 가치와 비전 부분에, 저에게 이스카소분들을 다시 모시기 시작했는데, 저도 결실을 도시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속 계셔가지고 환영교수님을 필리로 하셔서 대부분 경실련 시리즈센터에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을 사실은 다 모셔서 아이디어를 좀 짜내는 이제 2005년 5월부터 시작해서 1 0월까지였었습니다 그때 청주에 계시면서 거의 하루걸로반대게까지작업 하시고 가끔은 장르리 택시를 제가 태워서 총 주로 본회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의 황현 교수님이 중심을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1 3대 전이었습니다. 혹시 양해가 된다면, 그때도 생각하셨던 황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도시시시대 제2의 뿌리, 저는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많은 교수님들과 그 당시에 활동가들께게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이름이 그 당시도에 정체의 이름을 뭐 요새 나오는 혁신 도시창조도시 문화도시 뭐 이렇게 안만들고 사정시도시 이렇게 해야 하그 가끔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하는 것처럼 교수님들과 매일매일 에, 토론하고 고자하고 그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꼭 이제 다른 분들을 모시서 가져시키면서 정책의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정책의 이름이 이제 새로운 수순 도시였었고요.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펼칠 때 가야 될 에, 프로젝트를 했던 이름이 새로운 수순 도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2월에, 2005년 7월에 양대동의 징징기준이 바뀐 그 센터에서 작업을 해서 대통령님께 2차 보고를드렸고그 보고도 우리 권예교수 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보고 드리을것 기여있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또한 다섯 달 정도 작업을 해서 2005년 10, 12월 말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이 <웃음> 되고 시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펼칠 때까지 또 1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결제를 받아서 이른바 살벌 수준 도시 시공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할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시공을 하고 중요한 그 위사결정과 평가나 이런 것들을 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도시에 대해서맡았서요 해 주셨습니다. 에, 근데 제 비결기에 이천 년 11월에 보고 드리면서 몇해 <웃음>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에피소드를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에 활동가 라는 이야기들 공동체라는 이야기들 주민의 참여 이야기들이 이게 정말 쉽게 다가오는데 도시 건설을 통에서 정책을 담당하셨는 도시정책과의 우리 행정가들에 있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살고 싶은 도시 정체제의 월배대를 보면, 마을에 있어서의 그 진단도 주중이 하고, 회계도 주중이 세우고, 사업에 대한 것도 주민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었고, 요 심지어는 시범 사업 비도와 주민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어서, 어, 이 안이 확정되는 애 약 11가지 긴 시간이 수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서, 그때 방향을 설정했던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 또 도시재한 이야기들이 아마도 이렇게 10년 이상 이어져온 배경에는 미래에 가야 될 가치를 잘 수련했던 다시의 전문가분들이 취했던 것들을 흔들에서 받아주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5도시 사업하고 시몬마을 사업을 나눠서 진행할 때 아까 홍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5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반드시 도시 만들기 지원 센터라고 하는 주간지원 조직을 뜻으로 정리를 했었고 아까 교수님이 이러 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대로 사실은 주간지원 조직이 거룩했었기 때문에 사업의 연결에 따라서 이렇게 수면을 차라리 준비하려고 하습니 그렇지만 이 그때 지치를 그 세웠던 주민의 주체적인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흔들림 주소인 도시를 만들던 이 길을 그 뒤에 도시형 주거지역 개발 사업으로 또그 뒤에 도시재 사업으로 최근에 도시지를어진 뒤에 그니까 황교수님도 말씀하셨것처그 정신과 주요 원래 있는 이야기들도 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그 안에 내년에 무엇이든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할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그 상황에서 어, 도시화 역사로 으 이게 넘어갔는데 어, 또 사실은 이제 어, 저희 진행인데요, 진행자이신데 어, 도시화 역사를 또 담당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하나도 아직 이러하지 마세요. <웃음> 제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차장님께서 lh 공사 어, 도시계획, 도시계획 처 차장님이신데요. 그래서 그걸 실제 담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 다 역사를 바꾸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가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어차피 그 저기 각본 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그냥... 우리 회에도 막 썰어가 있듯이 오늘은 그냥 막 토론회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 방침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다가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어 국계법에 시범도시 127조가 128조를 만들어가지고 시범도시의 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근거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다음 버전이 예 그포괄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현재로서는 소규모 재생이라든가 우리,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것조 제도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회를 나가 보면 우리 어 현재 현재 시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도시 재생 유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 하늘 안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별로 안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옛날에 우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하면서 처음으로 담장 허물게 했던 지역이에요. 도활사업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했던 지역이에요. 라고 주민 스스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도로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때아 저희들처럼 현장에서 활동을 하거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현재 것도 중요하고 현재에 있는 가이드라인, 현재에 있는 지침, 현재의 법령을 외우고 습득을 하기에도 급급하지만 아 지나간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9년에 제도가 개편이 되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던 이제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운 좋게 어, 한 3, 4년 동안 운영 관리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것이 뭐 도시의 날, 도시 대상, 그 다음에 도시 포털,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그때 당시로는 도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가급적 설치를 해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금 전부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습득과 이렇게 모든 것이 누적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들은 유일이라는 걸로 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 실무자로서의 바램이 있다고 하면. 이왕 제도적으로 발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살도도 도활도 모두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이러한 사업이고, 도시생 윤일 역시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우리, 저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생략, 입버릇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LH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이상, 여기서 발전됐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뉴딜 정책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제대로 한번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 휴가를 내고 우리 지금 거제센터에서도 와 계십니다만은 거제시 센터의 국장님께서도 강복하게 부탁을 하시고 해서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가서 어,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예, 거기에서는 이제 특수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꼭 도시재생유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특수목적을 갖고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제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토부가 국민 주민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도시재생대학 도시대학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국토부에서 단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우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실무를 하시는 분 국토부에 계시는 분 심지어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한 과목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현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도알 담당자로서 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도알을 추진을 할 때도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유딜의 그 유형 같은 이제 범위는 두 가지 유형이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보면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이 사실은 도알의 유형들이 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다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생각을 하고, 도, 도시 재생 유딜에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접근이 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전 신청한 질문들이 뒤에 있어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 약간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테스트배드, 어, 그 다음에 선도, 일반 지역들에 관련된 도시생 정책들이 어, 10년 정도인데요. 사실은 도시생 역사 속에서 정책사업 단위에서는 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3년,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더 크게 저희가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자, 그러면은, 어, 도시생 오족이라고 그랬나요? 작년에? 예, 7적이라고 그랬나구적이라고그랬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도생 뉴딜을 관련해가지고 <웃음> 예, 뭐, 무슨 적, 무슨 적 해가지고, 이, 이 정책을 왜 만들었냐, 참가하자 이제 작년에 그런 농담들이 오갔는데요. 어, 어 활동가로서, 그리고 또이정책의 도생 뉴딜 정책 2017년도 관련되어 정책 제안그룹에 참여하고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주환 정책보좌관님한테, 어,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좀 말씀을 좀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갑자기 연락받아그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주고 나서 도시재 뉴딜 정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준비됐는지는 김희탁 단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그 전에 도시재 뉴딜이라는 그 국정과제가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회 적 배경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지방도시, 원도심의 쇠퇴가 너무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 일반근린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어, 당시 정책 공약을 준비하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계획 위주가 아니었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비판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좀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계획 플러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덧붙여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생 유디 사업이라는 명칭이 거기서 이제 좀 연언됐었는데요. 원도심 세태를, 어, 가급적이면, 어, 막아내고 그 다음에 원도심들의 활력들을 통해서 지역도시의 그 부흥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활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북돋아 오를 수 있는 사업적 수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었고 또한 어, 지난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활형 SOC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우리의 구 도시들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나 신도시가 아닌 기성시가지나 기성주거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이용시설이 태부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모이고 거기서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마을 민주주의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 행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충분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논쟁도 하고 우리 마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을의 변화가 곧 도시의 변화 도시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분명히 저희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 수단들이 좀 공약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라 문제의식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일자리였습니다. 아까 마광래 교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가셨지만 사실은 출발은 일자리 부족으로부터 쇠퇴가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생의 출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신 때만이 충분히 재생이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과문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도시재생유대사업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한 효과를 따진다면 이러저러한 호불호가 있고 비판도 있고 격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도시재생유대사업은 명확하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마중물이죠. 이 일자리 창출, 도시 혁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도시식 유들 사업의 4대 목표 중에 하나인 주거 복지 실현에 플랫폼 사업, 맞춤형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 활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 조성을 할수 있는 사업적 수단과 정책 수단이 필요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거 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혁신 거점 이러한 키워드들이 도시재생 유딜에서 제시되고 비전화됐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서울과 대도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은 유타운 재개발 등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도시 행정을 이끌던 지자체 장들께서 자치단체 당들께서 일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구역 해제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비기획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그럼 노후 주거지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라는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어야지 됐었는데 그 정책적 비전으로서 도시에서 유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섯 개 유형으로 정리됐지만 공약을 제시할 때는 육대 유형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이상의 안에서 이것들을 수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 공약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유형들이 다 담기진 않았지만 이거는 항상 열린 상태로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유딜이라는 공약이 처음에 너무 임팩트 있게 나가서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이나 작년 기준으로만 생각해보면 어, 국민들한테 인지되는 거는 숫자로 인지되더라고요 매년 10조씩 100개씩 50조 500개 그래 갖고 뭐 이렇게 토목 하느냐 토목적 사업을 다시 공약에 거느냐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 공약을 쓰면서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안 한건 아닙니다 다만 마광래 교수의 오늘 기조 발제에서도 보셨듯이 지역도시의 세태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그리고 공격적인 수준의 정책적 수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 수준의 정책적 수단들을 가지고 지방도시의 세태를다 극복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정책적 수단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정책의 세부 출입 과정은 김희탁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지방 도시의 생태와그 다음에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어, 지방 도시와 노후 원도심들의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 도시생 유딜이라는 공약을 국정과제화했고 이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 유딜이라는 기회가 다음 정부에서, 그 다음 정부에서 올 것인가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비판이 있다면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비판 여전히 있는 거 알고 너무 물량이 많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중앙정부의 수, 저기, 수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밸류의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활동가들과 다양한 지역의 주민 역량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라도 저희들은 지방도시의 쇠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 다음에 활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다면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 현실의 이 모순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도시의식 뉴딜이라는 기회를 지방자치단체들과 활동가 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어, 쭉 진행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사실은 중앙부처 국장 그이면 광역의 부지사님 그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국가단이 행사라 하면 격식이나 절차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컨티도 앉자고 시나리도 없이 이렇게 불러드리고 뭐 하셔도 그런 거를 늘 받아주시는 어, 김희탁 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질문 사항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이걸 제이 <웃음> 말씀드려서 어, 국토부도조생리딜사업단의 지역인식이란 질문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요청했는데요. 이게 참 난이한 부분입니다. 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 국가에서는 어, 사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라 몰아치고 있고요. 국토부나 정책관위에서는 현재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어 과하다는 부분이 있고 어기초로내려가도현장센터나시센터에서는 너무 많이 간다라는 의견들로 지금 이것들이 상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만 단장님께서 현재 국토부단에서 생각하시는 어 저희 현재 뉴딜 현정사항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아무 뭐 요건 없이 편하게 아까 황영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라고 해서 굉장히 편하게 여기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 때 이제, 그 이제 도시재생 예 싹이 이제 출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습니다그 그 당시에 이제 예, 정부 혁신을 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정부 혁신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담당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때 정부 혁신을 할때아이 도활, 저기 사, 살도사업 이게 정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수 있었던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역시는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일자라는 일자라는 방법, 뭐, 규제화, 그리고 인사혁신, 재정혁신, 뭐, 그리고 평가체계 개선, 그리고 교육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혁신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앙부처에 이제 공무원들 이제, 끼리 모여가지고 학습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어,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어, 5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습동아리들이 이, 지난 1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도시재생 사업은, 이, 지금 도시생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모인 활동가 분들, 주민들의, 이런 동아리들이, 이제 도시생 센터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난 참여 정부 때의 도시 그 정부 혁신 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탑다운식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도시행들 정책은 도시행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 도시 혁신 사업이다 이렇게 공약에서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셨든지 현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주민들과 활동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을 또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또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시다. 이런 사업을 합시다. 하는 게 저희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이다.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어, 옛날의 혁신은, 옛날에 옛날의 혁신은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이제 현장에서의 혁신인데 사람들, 현장의 주민들, 현장의 사람들, 활동가들 현장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 지역을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도시혁신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지난 10년 이상 동안 도시재생이 뉴딜 화 공약화 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이 지역에서 도시행 사업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까도 이제 도시생 R&D를 얘기했었죠. R&D를 저희는 교육학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앤디벨롭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서치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전하 발전시키는 게 그게 R&D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 도시생사업이라는 이제 이 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성과를 빨리 내라, 성과를 빨리 내라, 천천히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생산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뭐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라 그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이 원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도시생산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분들은, 주민분들이나 지역에서는, 아, 그래도 도시생활을 맨날 학습하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래도, 처,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바꿔나가면서 주민들이 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웃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을 만들, 어제 경기도 1 1개신분과장이 팀장님들하고 이제 토기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 단계를 밟았고요. 주민으로서 참여하다가 몇 년차가 지나면 어, 센터에다가, 센터가 있는 지역에 센터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고요. 어, 그럼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일하시는 직원님들이나 활동가 분들도 일을 하다가 자기 지자체 행정하고 부닥집니다왜 행정은 맨날 이렇게 바뀌지 않냐. 우리 센터나 우리 활동가들이 렇게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분들과 강의에 만나게 는데요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분들이 광역에다가 왜 이렇게 안 바뀌고 하느냐. 어, 계속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자체 광역센터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것을 이제 상호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로 연계된 거라고 보는데요. 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면 인간적이나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상 내일 당장 얘기하시 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센터로서 전화하면은. 어, 어떤 어떤 규정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센터나 지자체나 광역이 원하는 것들이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법이나 어, 제도 하다못해 시 안에서 예산 없는 거 편성해서 뭐만 원짜리 0문 원짜리 내려고 그럼 절차가 복잡한 거 아마 센터 행정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바뀌어야 혁신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계를 깨는 거는 전국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BH나 위쪽에 의견을 해서, 바꾸자고 러면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아니고, 서로 상호의 생각을 좀 나눠서, 뭐 진행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그 PT, 예, 저희가, 우리, 우리 스텝 두고 계세요, 스텝. 예, 스텝. 예, 청년, 예. 저희가 스텝이 본인이 스텝인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웃음> 항상. 네. 잠깐 마이크 두 개만 좀 들여서, 어, 저 애를 네, 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예예 예, 이거는 제가 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어, 혹시 이 질문 진행 질문 해주신 분 오셨나요? 안 오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한 30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말씀 나날수있고요 아닌 분들은 2차, 3차, 4차까지 새벽 5시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어, 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질의하신 분 계시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이것도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은 순서 들어온 거 하나도 안 빼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생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어, 이거 익명요청으로 들어온 겁니다. 절대 제가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온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주원 우리 보좌관님이, 네, 아니에요? <웃음> 아, 그런가요? 아니, 핑퐁게임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자, 도지지생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질문 없다 그러는데, 어, 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게 도시 재생에 대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단장히 편하게 그냥 정답은 없으니까요. 지금 방금 안 대표께서 님말씀하셨는데 내입니다. 됩니까? <웃음> 네. 도시 재생 사업은 제가 이제 어 이제 그 UN 헤비타트 회의라든지 그리고 저번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월드 어반 포럼이라든지 세계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렇게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 하는 도시재생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인상적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 그 지금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실제 우리 어떤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생 모델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 재생 모델들이 외국에도 가서 설명을 하면 정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거꾸로 물어볼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업, 의미가 있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 요 도시 정부가 바뀌어서 뭐 도시 재생 뉴딜 공약이라는 것이 뉴딜이라는 것이 이제 어, 뉴딜이 말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도시 재생 사업은 이거는 어,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저성장 저성장 그리고 이 고려, 고령화 시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불가피하게 할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영 교수님께서 의견 예. 글쎄요, 그게 계속 되겠는가 재생사업이 그래서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그런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마중물은 뭘 마중할 거냐 아, 기본적으로는 민자가 가장 클 겁니다 아, 민자를 마중하기 위한 아, 일종의 개발을 닦아주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정부가 한 지역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4년, 5년, 6년 이제 지원하고 또 지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정부 지원은 끝난다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두 가지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지구의 경우는 민자가 들어올 거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그걸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끊기기도 하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대개 그래서 여기는 답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프타임 지나가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구체적이고 어, 지금하신 말씀들이 맞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 다음 타임으로 사전질문 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남겨주시겠습니까? 어, 도시지생에서 도시와 재생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 혹시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익명을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어, 하는데 이제 이, 이, 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거 답변도 뭐 편하게 박병진 차장님 도시화재생 개념 그, 그, 현대 아, 네. 법의 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어,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 도시계획적으로 어, 도시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어, 시단위급들은 원래 시였던것들은다 도시지역이고 군지역의 경우도 읍소재지나 이런 데는 대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서 도시라는 어, 법에 근거를 할 때는 대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재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개발자결증하고는 조금 차별된 개념으로 어,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최한 대표님 잠깐 와가지고 저거 하나씩 좀들으시겠습니까 어, 예 기, 많이 나온 얘기죠. 도시생의 주체는 과연 누구이고 누구를 위한 재생이며 정책이 하는가. 약간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요. 어, 굉장히 철학적인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고민하는 거죠.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도시생 주체는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그 도시의 시민들이 당연한 주체이고요. 그도시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직 공무원분들도다 주체죠. 그리고 그 도시와 관련된 여러가지 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제 단체들도 주체라는 겁니다. 도시생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어, 일군의 주체들만 갖고 할수 있는 건 아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한 도시지역 안에서 임팩트 있게 활동함으로써 도시활력을 제공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를 위한 재생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틀마을 사업을 저도 작년 어, 저 지난 정부 때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컨설팅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문재인 정부서추진하게도시생유도일 사업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가봤지만 유형마다 누구를 위한 재생이냐는 다르게 답할 수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의 경쟁력들을 제고한다는 건 미래세대가 그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 도시가 유지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재생은 지금 나의 번영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생이 되는 게 가장 비전적으로 상위에 놓여야 된다. 다만 현재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함 그 다음에 경제적 활력이 제고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누구를 위한 재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그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죠 도시식 유대일 특히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 어, 현장을 좀 가보면 좀 편협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냥 저 개인적 생각으로 좀 전달하면 적어도 중심시가지형이랑 경제기반형은 그 구역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주민협의체가 꾸려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사실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거지 세세경은 또 다르게 가는 거죠 전 이런 측면에서 묻고 보면 결국은 도시재생유들사업의 주체 그 다음에 정체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거냐는 그 지역의 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아마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괄되고 포섭되는 정책이어야 된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어, 아마 저희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와도 계속 어, 도시생이 아니더라도 나갈 부분인데요. 어, 아마 이전 우리 보좌관님이 잠깐 이 어, 인사 끝나고 잠깐 갔다가 1시간 내로 다시 오시니까 좀 얘기들을 많이 우리 교수님이나 단장님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오후에는 어, 국토부나 lh 지원기구 이런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정책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센터는 활동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나실 수 있겠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할까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단장님 어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할까? 네. 어, 제가 손안 댔습니다. 저 지금 온 그대로, 온 그대로도 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 사전에 올려 드릴까 하다가 당황하실까봐 준비자분들이 그래서 그래, 어, 저도 어,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 제가 한번 짐을 그 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어, 조금 앞, 앞에 질문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제 보통 도시재생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된다, 이해당사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좀 엄밀히 말하면, 더버넌스 협치기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협치체제 내에는 당연히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중심이 되고, 그리고 행정이 들어오고, 때로는 전문가가 들어오고, 때로는 민간 부분도 들어오는, 그런 협치체제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효율적인 운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몫에 대한 이해도를 좀가져야될것 같아요 일반 근린재생의 경우는 그 소위 거기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협치체제 내에서 어, 행정이나 전문가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어, 이런 형태일 때이 가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고 이를테면 경제 기반에 서 대단히 에, 사업이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투자하는 민간이 들어온다면 은 민간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이 협치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의 영역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협치체제의 효율적 운영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스스로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잘 합의를 도출해낼 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박사한번받주시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 단장님 많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네. <웃음> <웃음> 한 <번> 부연해서 <웃음> <한번 해주세요. 웃음> 교수님께서 말씀, <웃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사례인데요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어, 한 번은 볼 지역이 뭐냐. 알링턴, 그, 워싱턴 DC 옆에는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공무원을 만나러 갔을 때가 있었고요. 똑같이 알링턴 카운티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 콜롬비아 파이크 어거니제이션이라고 이제 그쪽을 이제 재생하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났 그랬는데, 그, 공무원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만나러 갔을 때요. 그저기알링터 카운티 공무원을 만들어갔을 때, 공무원을 만들어갔더니 현장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공무원이 공무원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그 임대주택 그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자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협치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과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중간 지원 조직 세 그룹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데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콜롬비아에 있는 오이,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나러갔더니 그때는 공무원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무원 안나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공무원도 없이도 할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부 공무원과 그리고 지역의 업체 그리고 주민들이 중간지어 조직 이렇게 같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잘 이제 되는 모습들을 보고 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어, 혹시 이 질문들이 나갔을 때 어, 본인이 이 설명을 드리신 다음에 내가 낸 질문인데 그래서 또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기 우리 최진기의, 최, 최진기 최진기 대표님이 가운데 좀 계셔서 어 왜냐면 원래는 10분 정도를 저희가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토론이 아니고 어, 하기로 했는데 손들을 안 드시니까 한두분 정도는 오셨는데 제가 물어봐서 손을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만일에 여기서 그래도 이런 말씀은 한번더 드려보고 싶다 얘기하시면 저 가운데 계신 분한테 청년학동가분이시거든요. 저 분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또 말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14조 관련 법적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도지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도, 센터의 안정성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시험경에 담아줄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현장센터나 어, 상담의 시센터에 계신 분들이 석박사를 떠나서 경력하더라도 어, 비정규직, 계약직, 사대업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저는 서울시에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인데 그래도 시행령에 어, 이런 것들을 담아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기타깐 양의 부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주헌 부자가... 이제 아, 싫어요! 제 네, 마음이에요. 고민하는 건데어 일부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 국부나 중앙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 소견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런 중간지원 조직은 어, 지방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라는 틀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게좀 좋고 필요하다면, 흔히 얘기하는 그 운영비나 관리비나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중앙정부랑 협의하게 하는 구조가 전 제일 좋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 자치분권 시대에 좀 역류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도시생유딜 가이드라인에 도시생센터를 현장센터 그 다음에 기초센터, 광역센터를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왜 중앙정부가 이거를, 가, 저기, 좀지방정부로 하여금, 어, 의무적으로 하게 안 하느냐라는, 어, 논쟁에 대해서는 좀더좀 좀 토의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 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의무화시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이걸 쫙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어,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거리가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현장 센터, 기초 센터, 그 다음에 광역 센터에서 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이걸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휘, 그 다음에 고용의 형태, 그 다음에 고용의 질 같은 것들이 보장되게끔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좀더큰 틀에서 좀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약간 애들로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함에서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희석 단장님 그 피해 안 드리려고 보좌관님께서 살짝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습니다 아, 하시겠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그, 지난, 황영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어, 스타디가 좀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학계에서 연구한 것이.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센터의 그 지방행정 측면에서의 어떤 법적 성격,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는 어, 지방자치하고도 연결되고, 또 지방행정조직하고도 연결되고, 주민조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제도적인 행정학적으로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인력적으로 그런 그, 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지금 현재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면 좀더 공론화해 가지고 이 조심행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이렇게 녹여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뭐 센터에 협의회가 비슷한 시간에 다른 데서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어? 하시, 하시겠습니까? 아? 하시겠습니까? 아예 지금 하라고 강연을 하는... 아 왜들 그러실까? 갑자기 오르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사실, 저희 보좌관님은 원래는 활동가이신데 지금 관에 계십니까? 아마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마디 해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에 그, 제가 그 선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좀잘 진행이 안된것들 취약지구를 한번 돌아서 왜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어좀잘갈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그 해서 국토부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쭉 한번 돌었었는데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도시생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에, 아직 그런 그 도시 재생에 대한 에, 경험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서 있다보니까 주민과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서투러가지고 어, 서로간의 갈등이 좀 있는거죠 이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의 오히려 두 번째가 더 여러분이신데요 그데 저희 지원센터하고 행정하고의 갈등 주민과의 갈등보다도 행정하고의 갈등 근데 행정은 이것은 도시 그 재생과가 그뭐 있을경우나 없을경우나 행정 산하에 있는 기부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따르도록 가는데 또 지원센터에 있는 활동가들은 주민들을 만나면 그게 아닌데 행정에서는 자꾸 그 행정의 논리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센터장이막 그만 돈 버리고 사포매고막 크게 이제 이런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슨 첫 번째 질우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시생 지원센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두 가지죠. 우선 그 직장이 안정되어야 되고, 최소한도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현재 잘안 되어 있으니까, 예, 사실 유능한 사람들이 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보장관님들이한 거에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위, 시행령 이상 차원에서 좀 안정할 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기본 틀은 좀 만들어주고 고민해야 되겠다 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틀 속에서 지자체가 정말로 재생에, 성공적인 재생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함께 이렇게 따라줄 때, 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단장님이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생 지원센터, 도시생 유딜 사업에 중간 지원 조직으로만 보는 순간, 그리고 설치 근거를 만드는 순간, 지역에서 불협화함이 무지하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생 사업은 융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마을 공동체 센터, 마을 만들기 센터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융복합할 것인가. 근데 이게 지역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다 다릅니다. 수원은 수원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전주는 전주의 모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령에 집어넣어서 기준을 인류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거하고연계해가고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 네 좋습니다. 김,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닥, 우리 김희닭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네.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어, 단장님께서 그런 이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연구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시키고, 이제 시, 시킨다는 건 아니고, 연구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연구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의견을 많이 이제 여쭤보고 해서, 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현장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또, 미주원 부자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과 중간 지원 간에또 그런 것들 연계점이라든게 이런 것도 찾아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개 토론회 같은 거를 어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초순이나 이렇게 한번 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분 아 네. 우리 그 안상우 이사장님께 마이크 좀 예.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 얘기가 많아서. 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부정원님 말씀하셨 것처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과의 충돌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 좀다라 목소리를 몇 가지 한 전달해 드리냐 대한민국 시대 지원센터는 사업을 위한 기관지원센터는 아니죠. 교실센터 그 정체에 대한 지연에 있어서의 역할을 해당하는 에, 보다 커다란 역할을 부여받것이고사업로지정되는 것들은 흔적적인 사업을 가지고 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할 을 때는 몇 가지의 전체성분을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 사업의 이행에 따라서 그래서 좀내야을 드리면 법에 대려는 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은 굉장히 부담도 크고 어, 사실은 지역구성이라고 하는 도시재원의 초악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을 평가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목소리들을 묶어낼 수 있는 역할을 받고 사업이 본래의 지시를 이끌어가는 중시이다. 그렇게 깨끗한 단식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면 척도에 있어서는 현재는 그냥 가사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원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동살처럼 주민 중시인의 혜치이가 필요한 것과 존재지 반영형처럼 행정규종의 위치가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도 넘어하고 그러한 주관적인조직이라는 대처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세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견핸력이 없다. 그리고 에, 최소한 세터장이나 주요 국장들이 상관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환경유수분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되는데 서로 다른 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항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지침에는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생활임금의 적용 대, 대제 자리에 의런이 있습니다. 국토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이른바생활인금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에서도 국토비가 지원되는 현장주요사태에 들어온 대면연결기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생활인금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도시지세이라는 게. 국가차원에 있어서에 추요하는 정책과정이 진행될 때 현장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관 조직의 조사자들이 최소한의 근무할 수 있는 기자들과 동료를 찾아드는 것은 지방자치와의 갈등 부분들을 주여주는 선에서 좀더 국가에 서주도적으로 그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습니다 예, 그래서 됐습다그다음 그러면... 어,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경기도 따봉센터를 제가 이제 부의사장하고 수탁받아서 연장의 협력 결과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급여가 센터 직원분들이 너무 낮아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야 의원님들 두개 위원회 30분의 도의원들을 다 다녔고요. 또한 가지는 민간단위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자체나 공으로부터 그 고용관계나 위탁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 실상은 자유롭게 말씀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면, 하 단체장의 권한이나 이런 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센터협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센터협회에서 요청을 하시고, 저희 이제 사당법 저희 마을 활동가들도 국토부서관으로 이제, 그, 도생활동가 네트워크가 이제 법인 이제 인허가가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 센터라든지 뭐 동생이든 마을이든 뭐 사경이든 청년이든 외곽에도 저희가 어쨌든 또 활동해서 같이 연대하면, 어, 중앙정보도 그거에 상관하게끔 맞게 갈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마 식사시간에 좀더 많은 얘기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황영 아, 교수님을 찍어서 이렇게 딱 교수님 존압을 넣고서, 어, 청주 도시생센터 설립 운영과 중앙동에서의 정책 실험은 선진직이었는데, 중간전직 운영, 시민자산화등 실제 오늘날 진행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남겼으며,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어, <웃음> 결과가 지금 어떠한지, 현재 상황과, 뭐,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는 익명으로 요청을 받았어요. 글쎄요, 뭐 너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데 아마도 어 제가 그 동안 한 10년 동안 예몇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 또 청주 최근에 세종 요즘 포항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랄까 아무튼 이제. 산진 사례라 할까요?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청주 중앙동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앙동 지역은 처음 시작을 할때 사업비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도시생 R&D, 아까 말씀드렸던 R&D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거의 상인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중앙동도 좀 도와줘라. 아무 사업기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 대단한 그 열의가 이렇게 보여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처음 했던 게, 그, 계속 그 지역은 이제 테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임대료는 옛날 임대료를 그대로 벗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영업이 돼도 임대료 내가 한번 남는 게 없으니까 문 닫고 문 닫고 하면서 계속 거의 필터링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큰 건물, 텅텅 비어있는 큰 건물 두 분이 같이 거기 참여해서 이두 건물을 신탁을 맡길 수 있겠냐.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어, 일정 기간 낮춰서 어, 세입자를 좀 구하고 이런 데 동의를 하겠냐. 그렇게 하겠대요. 사년은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우리나라 최초로, 어, 청주시 도시재생 지원, 아, 청주시 도시재생 신탁 업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두 건물을 신탁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사업비도 없이, 없이 이제 거기에 주민들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추진위원회, 2011년도 법생기기 전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저사로 공동 추진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하고 하고, 공동 추진 위원장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소개를 신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예인 그 프리마켓 하는 그때는 프리마켓이 별로 이제 서울에 뭐 일부 지역 콩대인때 빼놓고는 없을 때였는데 그런 분한분 있어서 그런 분을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생활공예 프리마켓을 토요일 오후에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것도 아무 예산도 없이 그냥 R&D 자금으로 어뭐 탁자하고 파라솔하고 이것만 사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기서 주민들하고 그 공연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탁을 받은 그두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료를 절반으로 50%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물은 어그 생활 그, 그 가수 되는 거 생활 그 음악학원 그러니까 가수 젊은 애들 가수 되려고 하는, 하는 그 음악학원 예 음악학원을 유치를 하고 또한 건물에는 극단을 유치를 했어요. 그 임대료가 싸니까 이제 들어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 이 사람들이, 음악학원 그 학생들 이런 애들이 아주 뭐 거의 프로곡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거리 나와서 계속 공연을 지원해주고, 그 극단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거리 공연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조금 찾아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죠. 어. 그러다가 이제 도할상을 받았어요. 그죠? 그 도할상을 받아가지고, 골목길까지 이제 이걸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비어있던 건물들에 이제 새가 들어오고 리모델링 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침침했던 거리가 밝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그 토, 주요 지점 통행자 숫자를 조사를 했더니 그때 사업을 하는 그 3년 동안에 3 3 7가만 늘었어요 통행자 숫자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후로 다시 2년 동안 다시 60%가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에서 이제 가장 번는한 거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탈모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사업비 없이 시작을 했다 아, 그리고 주민들이 기금을 또 내놨어요 거기서 뭐몇 천만원씩 내가지고 내놓고 어,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재생사업으로서는 뭔가 좀 특이한 이런 점이고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이제 그 그런 그 도활사업도 끝나고 그러면은 어 예산지원이 없, 없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가지고 어 경제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난 저는 제안만 해줬는데 이 상인분들이 다 주민분들이 이근 1억 가까이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그래, 지난 3월 달에 국토부 인간까지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브 센터라고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도활사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1층을 바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 프리마켓 계속 운영을 해서 약간의 수익, 이제 수익이 나와요. 이제 그게 활, 그 활발해져가지고, 어, 그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아트페어를 또아트어를 주민들이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금 좀 내고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어, 보고 있는, 어, 재생사업 지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 네. 어, 시간이 어, 저희가 네. 이제 네, 돼가지고, 뭐, 아니, 까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답을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네. 어, 그 정도면 됐는지 모르겠 아마 저분이, 어, 교수님도 많이 아시고, 초기, 초기이 도시행 R&D나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던 분인데 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과거에 우리 황영 교수님께서 같이 우리 안석 박사님과 다른 분들 현장에서 하실 때 이미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마치 나오는 것처럼 되니까 그것을 이미 청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래서그 취지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어, 원래 6시였는데 어, 계속 코프타임하고 이렇게 햄버거, 뭐 다가라 그, 전충훈 대표님이 북성로 허브 하시죠? 예, 하시면서, 어, 거기서 지리응답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 비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의견 내신 분이 몸이 아프셔서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 일단 전충훈 대표님 와아 계시나요? 예, 착각일 나오시고요. 예, 얼른, 저 임재현 대표님, 예, 잠깐 이로 나오시고, 어 그리고 김효섭 그 도지기행서 처장님 오셨나요? 예, 오시긴 오셨는데 쑥스러우셔가지고. 아, 잠시만 좀 앞에 좀. 아니, 우리 그. 네, 네, 잠시만, 잠시만 좀. 예. 그러면 안 대표님, 우리 예. 소개 나오시는 동안에 내용이 뭔지는 궁금하니까 한번 휘잉 넘기기는 할까요? 네, 한 번씩 멘토를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넘기기만 이제 그 예. 어떤 예. 질문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기만 보시고.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공감배 형성 차원에서 한번 쭉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계속 그냥 예 저런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어, 국토부 답변 기적까지 하셨는데요? <웃음> 이건 우리 국토부 단장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넘기신 분. 예, 넘기신 야 아까 나한테 질문슷하 비싸네요. 네. 허크장도. 기업과본기업에 참여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뭐 나중에 미리 나왔었더라면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고 그 패스. 네, 예,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유대산업 같은 데들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지리하신 선정임은 실제 철거 현장이나 이런 데트리가 도시생 이전에 오셨던 지역에서 현재 하고 현재 하시는 중이거든요. 예, 일군 요코하마 네. 이야기 나마 미나토미라이 예. 이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요코하마 시장님이 재선이나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될 때는 항상 강조하는 분이 이거랍니다 미나토미라이 21을 앞 시장님이 하셨던 거를 내가 물려받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전충훈 대표님이 이부 토크쇼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 부속에 안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3분 1이 딴데 가실 것 같아서 미리 우리 마지막 인사기 전에 광고 1분 광고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대구 북선무에서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디자인연구소 대표 전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행사가 끝이나고 그 호프토크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어, 호프토크는 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호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호프 한잔 마시면서 희망 도시 신생의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 대구에 크래프트 그 비어 최고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디퍼스트라가 생맥주 기계를 직접 공수를 해왔고요. 어, 예, <웃음> 맥주 대신 이제 치킨도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치킨도 도착을 했고 어디 가시고, 일단은 치킨과. 몇 가지로 배를 채우시고 바로 호프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호프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속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프 드시고 좀 도시재생 현장에 계시면서 느꼈던 욕도 좀 해주시고요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소셜 엔터테이너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끝집어낼 거고요 그 전에, 그, 이제,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실 거니까, 대구에 또 버스크 중에, 뭐 편안 멸이라는 또 멋진 버스크가 있습니다. 공연도 들어갈 거고요. 어 제대로 한번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국 기다리겠습니다. 제 어, 뭐, 선장님 잠깐. 저는 오늘 처음, 처음 뵙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한 말씀 하기 전에, 다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임재, 임재원 대표님이 내일 청년, 도유생 청년 네트워크가 전국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권력이 나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5월부터 준비했던 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도유생 시민 네트워크, 도유생 시민활동과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로 전국의 청년들이 다 모이는데 그 행사도 하시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 김탁단장님이 작년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어, 기조 부자관리라고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김효석 차장님께서 청년들 관련돼서 어, LH에서도 어쨌든 같이 참여하고 인력 지원해주시고 여러 방을 쓰셔서 어,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내일 도 청년들 우리 김태관님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예 반갑습니다 LH의 도시회생계획차장 김효성입니다 우리 앞에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신 우리 박병순 박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공기업이고 이제 재생을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더낙후되고지하체 영향도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더 필요한 곳인데 아, 이제, 주민들의 어떤, 어떤 영량이나 지하체의 어떤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감이 좀 유람스럽긴 합니다만 부족하다는 것들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고 와 계신 우리, 저,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중간지원 주직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참 중요하겠다. 어떤 실무적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사업하는 측면에서 다또 우리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저희 LH 역할은 뭐 우리 정부에서 내린 이제 정책들을 잘 집행하고 또 우리 중간지원조직과 주민과 지하체의 중간가구 역할해서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또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물적, 인적 지원, 지원이라면 좀 그렇죠. 같이 돕도록 확실하게 더 돕도록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내일 행사 왜냐 지금 제가 단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보좌관님을 돌모로 잡고 있어요. 예, 네, 예,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 관련해서 안내 네, 멘트 좀 대표님 네, 그럼 빠른 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과 지역에서 역할을 고민하고, 생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연대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청년 네트워크를 준비해 봤고요. 내일 1시 반 부터 6시까지 그 청년 골든벨, 그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굳이 청년들에게만 열려있는 건 아니니까요.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종보좌관님, 또 황영 교수님, 김탁단장님 계신데, 어, 되게 이번에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탁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청년들이 모이면 한번 술을 꼭 사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청년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맥주 한잔꼭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웃음> 어 단장님이 무슨 얘기죠라고 지금 황영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계시는데 저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어, 우리 김탁 단장님이 전국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술은 아닌데, 어, 그래서, 제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장님. 네, 감사합니다. 왜, 어, 사실은 전충훈 대표님이랑 이런 좋은 분들 먼저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20분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져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바쁘시고요. 어, 저희가, 어, 이 이후에 전충훈 대표님이 아마, 어, 어떤 객관적인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 또 전문가세요. 그래서 마음에 닿고 있던 것들 좀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 황영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분씩만 뭐 인사 말씀, 종료 말씀 해주시고,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네, 워낙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아이고, 좋은 자리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 참여 도시 정책 부분에 좀그 관심을 가진 지는 20년 정도 됐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이제 만 10년 정도 어, 함께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부분에서 행정이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에서 조금은좀 탄력적으로 어, 이렇게 바뀌는 어,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어, 성공적인 도시재생 또새 어, 시대의 행정 시스템에 맞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절실하게 해왔습니다. 딱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 전에, 그, 감사원에서, 어느, 그, 도시행 지원센터 감사가 와가지고, 그, 도시행 지원센터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왜이 사람 몇시에 오고, 몇시에 왔느냐, 막 따져가지고, 뭐, 뭐 써라, 심할 수가 있나 왔대요. 야간 잡하고 밤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 시간 지내고, 주말에 나와서, 저 이런, 이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용통성 있는 그런 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만약에 감사로서 지적을 한다 그러면 활동가로서 역할을 아마 거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면은, 어, 또 우리 단다님도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어, 앞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행정의 탄력성,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님아 네. 그, 저도 그 교수님 말씀대로 도시생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건 없고 또 그리고 또 기존 게또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또 답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한 얘기.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과 이제 주민들의 이제 어 관계 소통 그런 연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왔지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는 상권에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조례를 이제 상권 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상권 회, 거기에 이제 상생협약제들을 주로 넣고 있는데 저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상권에서의 상생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가임대재보법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의 이제 상생협약이라는 거는 어 이제 커뮤니티와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사업지구에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 그것이 제도화가 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번에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커뮤니티 베피핏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이, 이걸 봤어요. 사업 시행자가 이 건물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었을 때어 그 지자체에서 이제 건축업을 하든지 이제 개발업을 내주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또 그것을 그게 바로 이제, 이제 도시에서 얘기한 도시 재생 사업에서의 상생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권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상생협약이 조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상생협약 제도를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역할을 또 뭔데 그 역할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커뮤니티와 사업 시행자 커뮤니티와 그리고 행정과의 연결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갖는 그 단계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일들을 잘 경청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 차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그 우리. LH 직원 중에서 저처럼 표면적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올라오셨던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신 우리 처장님이 있듯이 우리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역도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여건들도 다양하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한데 이 다양성을 얼마나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해를 해주느냐, 인정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장 내에서도 조금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도시를 재생을 한다고 라 하면 뭐든지 오래된 것을 고쳐서 쓰자라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오래된 것은 고쳐서 쓰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조인 개발, 재개발 이런 물리적인 프로젝트는 배제를 하고 도시 재생을 한다는 라 개념보다는 서로 융복함 그리고 다양성을 상호존중, 다 함께 같이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물리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저희가 뭐 남기는 건 없는데,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보이셨는데, 어, 사실은 음,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가 시간이 한정이 있지만, 그래서 기념으로 뭐 나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가능하면 앞에는 어, 차세대 우리 미력 하신 청년분들이 좀 같이 안아해주세요좀 같이 단체단체 같이, 같이, 같이 찍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예, 네. 이종구 대표님하고 좀 주변에. 다른 나와 뭐? 나와주세요. 이것도 예. 안성우 사장님, 네. <웃음> 참여자 여러분 전원 참 한자리에 같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 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예, 앉아 계시면 더 좋겠지만. 아 그래도 더 많은 나오는 안될 예, 앉아 계시면 뒤에 있는 분들 사진 더잘 나와요. 사이사이 찍으면 네, 예, 앉으시고. 네, 뭐, 그 뒤에, 우리. 어, <웃음> 중간 봉하님도, 우리 영양가 이거 역사에 냄새 맡으신 있잖아요. 정말 고생하셨던, 어, 네, 지원기부, 우리, 한, 예, 전부, 의 예, 동포역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허구에서도하 네. <웃음> <웃음> 탈색팀 치는 건 오셨잖아요, 나, 네, 부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예, 예. 자, 오셔가지고 같이들, 예, 네, 우리, 저, 타이틀지능원에서 본부장님, 헉, 제가 막 말릴 정도로 그냥 적점선생 참여해주시고, 예, 예, 본부장님도 시고 예, 하이하이 자, 여기, 여기, 걸터앉으시구나 안쪽으로 가서 앉아서 계세요. <웃음> 조민수 박사님, 우리, 예, 조민수 박사님하고 우리 식구들 도 오시고요. 자, 한번더 보호해주시면 거기 맞춰서 찍어보겠습니다.